자그 코골이가 결국은 이 연극에도 처지고 혀도 처지고 이게 근육들이 다 이완이 돼서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를 하면 근육이 이렇게 탄력이 생기듯이 이쪽 근육은 사실 그 운동을 할 일이 별 항상 뭐 쓰기는 해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 운동을 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처지는 반대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혀도 이렇게 처지고 목젖도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근데 이 늘어지는 목젖 연극에 이거를 들어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 올린다고 하면 이렇게 해준다 되는데 안 보이잖아 <웃음>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음 목구멍을 최대한 크게 벌린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입천장 이 뒷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올라가죠? 방법 모르겠네. 아, <웃음> 입천장을 들어 올린다. 입천장. 입천장 뒤쪽, 목구멍 바로 앞에 네, 있는 말랑말랑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 있는 는는 네. 이 부분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. 들어 올려. 그러면 목구멍이 훨씬 이렇게 커지잖아요. 느껴지죠? 목구멍이 커지는 게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저희. 네. 그래서 그 헬스 할 때도 그냥 몇번 하고 말면 뭐 근육 안 생기잖아요. 그 스트레칭이라는 게그자세서 오랫동안 이제 버텨주면서 힘을 그쓴 다음에 이제 풀어줬다가 다시 오랫동안 한 10초 정도? 들고 계속 유지. 이게 방법이 많, 여기가 좀쪼여지는 느낌이. 네. 그런데 음. 숨도 좀막참참아지고요 음, 그렇죠. 숨을 쉴수가 없죠. 네. 맞, 근데 맞, 숨을 맞는 거아요 숨을 쉴 수는 있어요. 이렇게 들어올린 상태에서도. 네. 음. 목구멍을 확장하는 운동. 첫 번째. 그게 제일 지금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게 이쪽 부분이 연구계가 자꾸 늘어지면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리는 소리거든요. 그래서 이 탄력을 줘야 돼요. 하려고 강화하는 운동 이게 첫 번째. 그다음에 이제 또 심한 심각한 게 혀가 처지는 거잖아요. 혀가 항상 이게 근육 덩어리라서 이게 그 지방질이 하는 정말 순수한 근육이거든요. 그렇지만 잘 때는 힘이 없어요. 얘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리적으로 그혀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처지는 건 반대 방. 어깨가 처지니까 눈에서 빼야겠죠. 네. 빼는데 그냥 빼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빼야 돼요 아까 이 혀끝을 이쪽까지 된다 혀가 이렇게 뻗어날 정도까지 빼는 거야요 정말 그혼자야 돼요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서 <웃음> 그 다음에 혀가 이제 앞 뒤도 있지만 이제 좌우로도 이렇게 근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혀 끝으로 잇몸 이끝 구석 이제 그어 치아 뿔이 있죠 이 여기를 쭉 하고 뺑 돌아서 한 바퀴 또 반대로 쭉 돌아서 한 바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혀가 좀 뻐근한 느낌이 있죠? 네. 그거를, 자, 입 천장 들어 올리는 거, 10초 동안 참아서 10번. 그리고, 이거, 좌, 우, 한 번, 그거를 10번. 그 다음에, 입 빼는 거, 또 10초씩 참고 10번. 그렇게만 해줘도, 훨씬, 이게, 그 수시로 해주는 거예요, 이거는. 그러니까 뭐, 다른 사람이 안볼 때, 뭐, 목구멍 운동이야, 뭐, 아무 때나 할수 있잖아요? 네. 그때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목구멍 운동을 할때 항문을 딱 조여주는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. 항문을 조여주고 이거는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항문 운동, 케겔 운동이 되면서 정력이 좋아지는 거예요. <웃음> 여자들은 요실금을 방지하는 거고, 되게 그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그를 그 의도적으로 계속 수시로 해주면 좋아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쳐지면 여기가 살이 많아지면, 목구멍 양으로 또그 주변에 지방이 그 많이 모이잖아요. 그래서 뱃살을 뺄때주물러 주라고 하잖아요. 뱃살 빼기 운동할 때.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, 여기 이렇게 지금 필요없는 살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를 해서 이 부분 살들을 이렇게 빨리 그 지방을 퍼트려서 날려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제, 장치를 이제 바이오가를 하게 되면 턱이 이렇게 나오고 힘을 치아에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이 근육들이 풀어주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이제 근데 지금도 사실 여기를 다 지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보면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살살 눌러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아파요 근데? 안 아파요? 괜찮아요? 이거 조금, 조금 좀. 좀 네. 보면 얼굴 마사지를 잘안 하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이 경직되어 있는 근육이 많아요. 근데 이걸 하면은 더 힘이 가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직이 돼서 이걸 풀어줘야 돼요. 여기가 이렇게 마사지 뼈, 광대뼈 주변으로 이렇게 쭉 가다 눌러다 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. 네. 아픈 데 이렇게. 눌러서 이게 풀릴 때까지 풀어줘야 돼요 이 딱딱한 곳이 있거든요 아픈 곳? 거기를 꼭꾹 눌러가지고 싹 풀어주고 하면 은이 혈색도 좋아지고 얼굴 순환이 잘 되면서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아까 그 혀로 이렇게 들리는 거 있죠 그게 잇몸에도 되겠죠 혀도 끈기도 튼튼해지고 잇몸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뭐 뭐했죠? 혀 그... 처음에 목구멍 올려둔, 벌 확장시켜주는 운동 그거 할때 뭐를 같이 하라고 그랬죠? 어. 그렇지, 위아래 구멍을 동시에 네네. 아, 아래는 네네. 조이고, 위에는 이제 그래서 케결운동 항문 조이는 운동을 하고 여기서는 기도를 <웃음> 열어주는 운동을 하고 <웃음> 그 되게 좋은 <조금> 거예요 <웃음> 웃을 게 아니고 <웃음> 그거 몇 번? 자 10번. 10초씩 이따가 <웃음> 네. <있다가> 풀어주고 <웃음> 네. 네. 이렇게 하고 네. 그 다음에 혀혀 앞으로 쭉 빼서 최대한 빼주는 운동 네. 그거 10초씩 10번 네. 그 다음에 이목이혀 끝으로 여기를 뺑 들어서 한번 네. 뺑 들어서 두번 이게 네. 좌로 한번 우로 한번 한 번이에요 네. 그거를 10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음. 아, 이사자운동하고목이랑 같이 이렇게 쭉 해서 순환을 해서 여기 부분 부기를 빼주는 거예요. 되면은 어 훨씬 좋아질 거예요. 얼굴도 훨씬 좋아지고 목도 빨리 빠지고 빨리 이걸 빼야 돼요. 네. 어. 턱을 살려야지.